그리고 이제 또 부정한 결실도 있었죠. 우리가 선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부정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토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발과 신라를 쫓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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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아멘 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그들이 이제 부속사 안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이고 어또 그들이 참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먼저 안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잘 전도해서, 바르게 전도해서, 그들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해가, 하면 당연히 이제 핍박이 있고, 고통이 르는데 그래도 개이치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웃음> 저들은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이게 뭐그 옛날 처음에는 주전 721년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제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흩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사회를 형성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주전 586년에도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 뒤에도 이제 다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못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찾아 움직여 움직여 이 일, 이런 곳까지 잃은 거죠. 지금도 이제, 지금까지도 유럽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전히 있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 그, 그들은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젖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적 전통은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철학과, 종교 철학이나 뭐, 뭐, <웃음> 그 세상 철학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토대 위에서 종교성을 발휘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그 그것의 염증을 좀 느껴서 유대주의적인 종교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디모데가 이제 혼혈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혼혈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리도가 과연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 예, 네. 그 기름 부은자인데그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딱세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 구약의 그런 왕, 선지자, 제사장 제도가 그리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제도였고 형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또그 뒤에는 아브라함으로 오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더 나가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첫그 그 아담이 받았던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 직을 어 온전히 수행할 자인 거죠. 그것 때문에 다그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이잖아요.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회복할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오랫동안 그 외세 침략을 받고 외세 지배를 받아 가지고 저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지만 사실 저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그들을만에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전 세상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약속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나라 그그 그, 그 사람 메시아 사람들의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도록 하기 모범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웃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지 그 왕이 어떠한지 그 제사장이 어떠한지 그 선지자가 어떠한지 그 나라 백성이 어떠한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죄인이라. 아. 저 저들이 진토인 걸다 아시고 어 <웃음> 저들을 선택 가지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 저, 예레미야에서 나와 나, 나와 있는데 7장 5장 그런 데서 뭐 의인 하나가 없고 그뭐한 번도 그 저희 출애굽 이후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아까 그100그 105편 말씀도 읽, 읽었고 또 107편 말씀도 읽어봤지만 10편. 이건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편한 자기들의 육신적인 삶을 동모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 주님의 계시의 내용을 전진시켜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한언약에 열심을 내셔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실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고 완전한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교통할 수 있게 찬양과 경배를 할수 있게 하신 건데 그게 깨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만 꿈꾸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그 디아,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뽑박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다 그런 것을 구약성경을 들어서 10편, 2편이나 또 16편 모이사에서 뭐 53장, 뭐 등등의 그뭐 모세 율법 창신명기 17장, 18장의 내용 이런 것들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거기에 예고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나사렛에서 어그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호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그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도 또 이제 성신을 의지해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저기, 그 발, 발걸음을 그 인도받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따 오후에도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건데, 예수님 조차도 성신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신으로 세례받으시고 성신으로 그 시험받으시고 성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신 가운데 인도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대살로니가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성신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까지온 곳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기. 그것이 아, 그것이 이제 이 창조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예. 이창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삐꾸러져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제 그 영적인 세계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메리디스클라인 같은 분은 이 세상의 구조를 이중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에 그 엘리에게그 종이 있었죠. 엘리사에게 참 엘리사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음. 게하시 개야 씨에게 그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그이 우주가 단순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그 눈으로 보요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이죠.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코앞에 것에 얽매워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들한테 그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복음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거죠. 헬라의, 헬라의 종교관도 떠나가고 유대주의적 종교관도 떠나가고 성경적인 종교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생명의 증거로서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부복하고 바울을 존대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또 바울 그 바울이 전파한 복음 안에서 모든 그 계층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도 기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건한 그 그런 헬라인의 그 무리들 또 귀부인들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세 이 세상에서 외모로 보던 시각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모를 바라본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본 중생한 인간이 되는 거죠. <웃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류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분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네 가지 밭도 크게 구분하면 둘이잖아요. 네? 세 가지 밭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밭은 그참 좋은 밭인데 그게 중생한 사람. 그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중생으로 따지면 그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어떤 목사님이 분류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네 가지, 네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중생한 사람이 있죠, 첫째는. 근데, 둘, 둘째 사람은 중생은 했는데, 잘 몰라가, 중생의 사실을 본인이 잘 몰라서, 천방지축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내려갔다가 막 오기도 하고, 근데 중심은 늘,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중심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중생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건, 뭐,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 중생한 사람은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게, 또, 이두 번째 부류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은 몰라. 잘 몰라. 약간, 그, 그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또한 부류의 사람은 중생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의 형식을 쫓아서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 이제 중생하지 않는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한 부류는 중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나서서 뭐,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서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네. 나서서 대들고, 어, 대항하고, 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둘 다, 둘다 어떤 사람인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 예. 예. 자기만 속이고, 자기만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보면 저 사람 잘 교회 다니니까, 어, 저, 그 사람은 신자인 줄 알, 알, 남은 모르잖아요. 예. 본인은, <웃음> 본인이, 남은 그, 중생한 걸로 아는데 본인은 이제 모르는 거죠. 본인이 중생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여기 이, 그, 두 부류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완전히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결과고, 한 사람, 한, 한 부류는 완전히 대항하는 부류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을 내서 그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의 사람들을 피박하고 대항하고 이게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예. 옛 사람의 정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튼 이그두 번째 이, 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그 중생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서 멸망의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멸망의 빈거를 드러낸 거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먼에 보면 구, 구,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 그, 눈, 귀, 입, 손, 발, 이런 모든 기관을 써가지고 구원을 아는 그, 것을 드러낸다고 했죠. 예? 볼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말할 걸 말하고, 갈 때를 간다. 예? 그, 할, 그 손으로 할 일을 하, 하고. 예. 근데 이제, 중생치 못한 자들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용해서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신라를 시기했으며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까지 하고 합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요. 악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네. <웃음> 이 시기하는 게 이게 시기가 사단의 그 속성인데 이 사단의 속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외형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그게 저기 사도행전 7장 9절에 나와요. 시기라는, 그, 그 시기라는 말이 사실, 그,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때 처음 썼던 말에 그, 그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났으면 회개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근데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냈다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죽이려고 되는?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돈비고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네. 다른 사람들이, 음, 외형적으로 보면, 자기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데, 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철저히 그 성경을 아주 어려서부터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늘 외우고, 탈무드, 뭐, 그런 것들 다, 미시나, 케마라 같은 것들, 성경 주석들, 장로들의 유전들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 2세기에 집대성된 게 탈무드라고 하는 그 틀로 나, 나오지만, 아무튼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오히려 다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 그,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 보고,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시기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면, 성경적인 해명과 그 선포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악도들과 합작하여 은혜 받으려고 죄의 일꾼들을 대접한 야손과 및 형제들을 그 엉뚱한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더니 다른 임금을 따르게 한다더니 하는 누명을 씹이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왕과 견줄 메시아도 아닌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메시아 구세주인 메시아를 그 왕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이 세상 왕과 비교한다 예.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천하를 그 살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천하를 어지럽습니다. 자기네들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토인이라면 가령 시기가 나도 이게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므로 어쨌든지 물리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것인데 아상에 갇힌 육신적인 존재들이라 통제가 되지 않고 이런 괴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그 고라 다단 뭐 아비람 중에 온 족속 뭐 온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웃음> 시기한다, 이 말. 또 시기하는 게참 문제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쓰이고 싶어서 쓰이겠어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히 거기에 부복하고 살아가는데, 이 교만한 인생들은 그냥 거기에 쓰이고 있는 그 꼴을 못 봐. 예. 외형적으로 외모로만 따져보는 거예요. 예.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때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태도하고 아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육신적인 자들로서 성신의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비진리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수록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호세야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지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하여금 부르게 했는데 부를수록 점점 어 멀리갔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와 같은 죄일꾼들이 저들을 찾아 돌이킬수록 도망가기는 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짓을... 그 호세아수 1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불러내었건을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긴 우상에게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이 그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도망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들은 그 애국에서 나온, 나온 그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자기 행복과 영광에 그 번영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늘 현실적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 사도가 이제 주의 일꾼들이 인도해가지고 저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 그 우상송비하고, 자기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그런 이방 종교의 그 바알들, 그 아세라 상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온 거죠. 예. 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게 여러분들이 죄의 백성으로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 지금 죄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늘 타협하고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그 우리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그 그, 그 동일 본질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야 돼. 여전히 그걸 쫓아간다. 주님이 계속 손자을 통해서 말을 해도 근데 돌아가면 다시 우상숭배 돌아가면 자기 쾌락추고 예? 이웃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자기 자식도 이용하고 자기만 행복하면 돼. 예. 그게 아주 악한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도망가는데 지금 신약에는 대들어요. 신약에는 대대로 빛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된다.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대적하는 것. 그럴 땐 자기 생각에 고취돼서, 죄 일꾼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며 마구 회방한 짓을 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오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 인증한 죄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그 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과연 그러면 따라야 될거 아니에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대들어요. 예. 예. 악한 인생들은 자기 생각에 갇힌 중생하지 못한 인생 회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하지 않고 대든다요 예. 자기가 무슨 교회를 지키고 감독할 수 있는 거죠. 감독자로 세우면 장로로 세우겠죠. 주님께서. 예. <웃음> 절차를 따라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생각, 모든 교회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도덕으로 판단하고 회방 아무튼 유대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한 야손의 가족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이제 갇히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뭐, 경건한 저 헬라인 무리들. 그,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제, 그 당시에 뭐, 문맹자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인텔리겐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보기에 허접해 보이는 바울 일행을 쫓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그 그 기꺼이 그 허접한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귀부인들도.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금다이아몬드로 금, 금 치장한 사람이 노숙자하고 껴안는 식이에요. 예.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내려놓겠지. 빼놓고 그들을 위해 하나가 되려고 하겠지. 예. 그런 그러니까 이 야손과 그 일행들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워낙 평시에 선을 행한 사람들이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재판관들은 무조건 그들을 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행정장관들은 행정관들은 무슨 체형을 내리지 않고 저들에게 그냥 보호를 받고 풀어줍니다. 보호라는 건 이제 지금 오늘날로 치면 보석금을 주고 풀어준 거예요. 음. 여기 등장하는 야소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소는 유대인, 유대의 인명인 여우수와의 헬라적인 표현 명칭인데, 이로 보자면, 저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도인이 된 듯합니다. 그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야손과 동일인 인물인지는 확실할 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어, 보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야손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일을 큰 기쁨으로 안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죽음, 죽음에 이르는 고통,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다. 오히려 그리도의 남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흔들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복음 안에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명경지수와 같은 그 마음이 있다고 세상의 질병이나 부나 명예나 뭐그 외에 그 이성이나 그런 걸로 미혹해도 절대 그, 그 그런 걸로 휘둘려도 흔들리지 않는. 예. 다른 걸다 포기하서라도 그걸 살줄 아는 그런 진주장사와 같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지만 그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에 접, 접촉이 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구조 이 이중 구조 속인 그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한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만 여기서 우주 바깥에 만물통일을 이룰 그리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죠. 기꺼이. 그러니까, 뭐, 우리의 초대교회사를 한번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죽이면 죽어, 죽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예. 뺏, 으면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 국교로 되기까지 380, 1 0 된데 그게 그때 뭐 밀란 칭령은 313년에 그 있었지만 국교로 된 거는 한참 그 뒤에 한 50년 뒤의 일입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엄청나게 두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신자들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왜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칼빈의 제자 배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교회인데 로마 캐토릭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니까 교황을 머리로 한전세계 보편적 교회로서 유일하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된 교회의 역사를 추적해봤어요. 바울이 전파한 그 지역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다 찾았어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배자가. 이게, 사실, 종교 개혁 때까지 그, 위그노들도 몇 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로마 캐토리에 의해서. 특히, 저기, 특히 역기 뭐야, 루토교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어요. 칼빈주의자들. 루토교회. 이교도들에 의해서 죽는 것도 뭐 당연하고, 로마 케토릭에 의해서도 죽고, 유사 기독교에 의해서도 죽고, 예. 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걸 영광으로 하는 거. 그런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중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뭐사탕 발림으로 아무리 고쳐도 넘어가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되. 요이 야손도 그런 인물이에요. 야손과 <웃음> 마,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제,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은 다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뭐, 아 아프로디 테니 뭐신비어는바카스신까지 아무튼 그런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 우상 숭배가 많았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6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나 숫자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했지만 바울은 그곳의 환경을 잘 알고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엄격한 절제를 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습니다. 뭐 자불양 성교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뭐 빌리포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도왔죠. 예. 빌리포 교회가 도와서 한 거예요. 그 루디아 그 여자들 몇몇 뭐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주님께서 내신 결과를 잘 경험하고 어,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빌리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비량 성교를 했습니다. 대산론이가 사람들 중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찮게 배는 바울 일행을 쫓아서 그리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변화된 태도로 보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 해도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자태를 적극적으로 잘 취했습니다. 그첫 태도가 주의 일꾼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대살론이가 전서에 보면 2장 13절에 보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내가 전할 때. 그다 그런 기록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신, 예,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아주 기꺼이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건그 사회 속에서 아주 그냥 가난하고 그 아주 저층 노예들, 뭐 아주 뭐 하층민들이죠, 천민들. 네. 귀부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꺼워했다. 인텔리겐자들이 그 무식쟁이들하고 하나가 되기를 기뻐했다. 야만인들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 무오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백정들한테 복음 증거했다고 러잖아요 그 곤당골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양반들도 들어왔는데 하나가 못 돼서 그들이 나중에는 홍문동교회라고 따로 나갔다가 곤당골교회가 나중에 엄청 부흥되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쪽은 자꾸 오그라들고, 양반교회는. 나중에 이 양반들도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승동교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그 중에는 그, 국무총리급의 양반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백, 예, 소백정들, 이제 인간백정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무튼,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부끄럽지 않게. 외모로 내가 양반인데, 뭐,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고,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 오히려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와는 달리 시기와 다툼으로 일관해. 시기가 아주 그냥 이그 유대인들의 아주 습성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시기야.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언제 그 일꾼들을 다시 만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들어 예.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해도록 그, 그, 그, 그 사도들을 쫓는 그 일꾼들을 쫓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냥 오고, 세상 누명을 씌워가지고 세상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관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세상 기관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으로 항상. 그러나 이제 저들은 평소에도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호만 받고 내준 거죠. 우리는 또 대사는이가 전도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들의 확실한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그 괴약한 태도도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의 약속에 의뢰를 하고 성신님의 현재적인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 해도 주저하지 그 않게 하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하나를 이루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새사람 됨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내 발이 어디 엉뚱한 데가 있고 내 귀가 엉뚱한 거 듣고 있고 내 눈이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고 내가 늘 말해야 될걸 말하지 않고 세상 얘기나 하고, 먹는 얘기나 하고, 쾌락 얘기나, 하고 들으면 참, 그,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생각, 말, 행동이 거룩해져요. 그리또를 드러내려고 그리또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또의 그, 마인드로 그리또의 말을 하고 그리또의 행위를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그게 늘 실수가 있지만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그걸 저기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신자는. 기도하겠습니다.